안녕하세요 천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93년 세계 보디빌딩 대회 마이너스 70kg 라이트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트급은 대한민국의 한동희 선수 그리고 김준호 선수가 출전을 해서 흥미진진했던 체급이기도 합니다 또한 터키의 굴찬 선수 그리고 독일의 베르자프 선수가 훌륭한 컨디셔닝으로 출전을 해서 굉장히 치열했던 체급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들의 기본 포즈 프리포즈 영상 감상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잘 해냈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규정 포즈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이두박근이죠? 네. 한동기 선수가 제일 자랑하는 포즈입니다. 다음은 활백근을 여섯 명의 선수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소위 날개라고 부르는 네. 근육이죠? 네세 번째 네.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보이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네. 가슴과 팔 네. 일곱 개의 어떤 자세를 통해서 근육을 심사하는 규정 포즈 경기입니다 자, 네 번째, 등 근육이죠 일곱 개 규정 포즈를 잡다 보면요 어느 한 부위의 근육도 모자르면은 감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골고루 전 근육을 발달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할배근을 뒤에서 보는 네 그리고 네. 다리의 뒷 근육이죠 네. 대퇴이두근과 비장근을 같이 보는군요. 네. 자, 여섯 번째. 한동규 선수의 삼두박근입니다. 네, 대단하군요. 49cm요? 네. 아, 보통 사람의 다리만 하죠. 그러네요. 일곱 번째 포즈입니다. 김준호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배의 근육과 다리의 근육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존 포즈가 끝나고 이제 포즈다운입니다. 걔가 들이 걔가 안 돼. 대가안 돼. 이 되겠죠? 걔가 안 돼. 걔가 안 돼. 걔가 안 돼. 가안 돼. 걔가 안 돼. 걔가 안 돼. 걔가 안가안 나이가 들게 되니하지다 선천적으로 너무 좋은 선수가 되는 후, 천천히 노력하는 선수 세계 선수가 는선수 선수의 세습을보 선수의 습 d i s c h l b s t s i e i e t n d i e s e s e c h s s e c h s c h e r t e e t c h w Sie a s c a n e e t e s i s c h e s c h a b e t w i r t e s s e n e i r t e s s e n e a n n w e r t e r t a n n e a n n b e s s e r a b s c h w i e h e n n a t e r t i c h w a s c i r e s t e a s i s t e a b i e s i e c h 브리더라서 리나라서서 가장 더라서 선수가 되서브리더기선수라서브리더다한 브리더라서 한리더라서브서 브리더라서 브리서브메달을서 브리더라서 브리서이리더라서 브리더라서 브리더라 그는 가니 첫 번째 선수는 우리나라의 김준호 선수입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 보디빌딩을 이끌어 나갈 선수입니다 음 네. 이 선수 근육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선수는 그 전체적인 균형미라든가 또는 근육 발달상 굉장히 좋습니다 또 표현 능력도 굉장히 좋은데 가슴 부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위를 보완한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크겠습니다. 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죠. 이드에이별 대단한 성영로을 떠다닐 잘 있는 을선물습니다